여러분, 딱 쉬운데. 아, 죽 아, 제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된다는 것같 너무 괜찮지 않았어요? 딱 재밌었습니다. 어떤지 공감 한번. 동식의 세계로 잠시 왔다 갔는데. 어, 일단 저다섯살짜리 우리한테 식어봤대요잘 추네! 역시, <목소리도> 저때그 감성, 따라갈 수가 없다서 역시, 아, 이건 신수예요. 아, 네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가 또 다음 동으로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동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. 아, 아까 제가 뒤에서 보고, 어, 깜짝 놀란 게 있어요. 실패시켜주고. 그걸 볼수 없었겠던 거. 네, <웃음> 네, <웃음> 어, 이거 대본에 없는 거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, 아, 야 이거 이 거. 자. 정말 있어요. <웃음> 정말 이거 <또> 있었어요. 여태까지는 아닌 게많았데 마무리하기 전에 시우민씨 앞에서 했던 그거 심쿵심쿵 한번 다 해볼게요 이제 하는거죠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또또 좋겠는데, 이것도 재활...